닭강정 먹어볼까? 페북에서 갑자기 화제라 궁금해 닭강정과 순살양념 비교하려 두마리를 시켰는데 표시도 안 해주고 영업 종료 사운드 <목소리를> <목소리> 페북에서 멕시칸의 닭강정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닭강정을 시키려고 하다가 어, 닭강정이랑 순살양념이랑 뭐가 다르지? 궁금해서 둘다 시켜봤습니다 양념치킨과 닭강정을 혼동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로 말하니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보고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닭강정 먼저! 뭐가 닭강정이지? 잠깐만 아, 소스 맛이 완전 다른데요. 얘는 좀 매콤하면서 양념 매콤한 양념치킨 맛인데 얘는 되게 고소한 양념치킨 맛이에요. 여기 있는 그 땅콩이랑 깨 같은 게막더 뿌려져 있어서 소스도 얘보다 훨씬 덜 매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웃음> 끝.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웃음> 아, 이제 계속 먹어야지. 이렇게 닭강정을 먹다가 이제 좀 맵고 고소한게 먹고 싶으면 양념치킨. 순살. 아, 근데 소리만 들어도 좀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얘가 더 바삭함이 살아있어요, 양념치킨이. 그리고 음, 요 치킨집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데 얘가 좀더 딱딱한 느낌? 바삭하면서 딱딱한 느낌이고, 닭강정이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네? 아니 그러니까 네, 맛있어요. 근데 난리 날 정도는 아니어서 검색해 볼까? 멕시칸 멕시... 멕시칸 닭강정 시키라다 멕시칸 닭강정 시키누기 뭐야? 매 메... 어, 다른가? 멕시칸 아, 뭐야? <웃음> 아, 이 멕시칸이 아니잖아. 잠깐만. 이참 하지만 일단 시켰으니까 맛있게 먹죠 뭐 어쨌든 맛있으니까, 그죠? 음. 아! 그럼 콜라나 먹자! 하... 안되겠어! 이거! 이거 진짜 억울해서라도 더 맛있게 먹어야지! 내가 필살기 동원해야겠다! 괜찮은데? 맛있다. 레몬 알리올리 드레싱 앤디핑 레몬을 더했대요 나쁘지 않아요 어, 나 진짜 처음에는 깜짝 놀랐네 그러면, 오늘은, 아, 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야? 오케이?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